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만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음, 금요일 날 제가 설교를 또 했는데 이 세상에는 내가 독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물건을 만들었다든지 내가 남들이 갖지 못한 기술력이 있다든지 또 내가 특별히 고안하고 만들어낸 상표가 있다든지 또 내가 남들이 하지 못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독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누구에게 공유하지 않고 내가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대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선택한 누구에게만 줄수 있고 공유도 할수 있고 또 내가 힘들게 만들고 개발했기 때문에 유익을 물질을 나눌 수도 있고 유익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하면 지적재산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앞으로 오고 오는 세상에서 이거는 분명히 내 거야. 내가 무슨 노래를 하나를 만든다든지 예. 그것을 누군가 부른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돈을 내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독점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왜 독점이 불가능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어떤 기득권 같은 것이 있어요. 기득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구원에 대한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동참했어요.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를 받고, 치유받고, 회복하는 데는 동참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 그 다음을 향해서 나가지를 않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은혜 받고 치유받고 할렐루야 아멘 했지만 안 좋은 기류가 만들어지면서 주님을 거부했어요 치유받았던 사람이 은혜 받았던 사람이 십자가에 못박아서서불의한 재판관을 하는데 불의한 재판을 시도하는데 그들이 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정적인 기류로 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처음 사역을 하셨던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주님의 말씀에 자기 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또 들어왔다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말씀에 듣는 은혜는 있지만 그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수 있지만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에는 은혜가 그 사람 속에 지속적으로 역사하지 못하고 자리 잡지 못하고 쌓이지 못합니다. 왜?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가시 떨기로 인해서 계속 쑤시니까 은혜가 떠나갑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씨앗은 떨어졌는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들어가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지만 길가와 같이 딱딱하니까 새들이 눈에 띄어서 새들이 와서 쫓아서 먹어버립니다 새들은 마귀를 상징하고 우리가 은혜 받는 꼴을 못 보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채 먹고 변화하려고 하는데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에 달라붙고 우리 생각과 감정과 말에도 달라붙고 우리 의지에도 달라붙어서 변화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에 나를 타락시키는 그런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의 기득권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 주님이 항상 나에게만 함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지만, 끝나면, 자기가 자기 속으로 또 다시 들어가서 여전히 했던 것처럼 자기가 했던 방식으로 옛날 방식을 고집하며 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주간 만해도 술 먹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해요 우리나라 무슨 마라톤 대회 하는데 진주에서부터 마라톤을 하는데 서울 어디까지 경기도 어디까지 쭉 올라가는 국토종단 국도 횡단 마라톤 낮에 하면 좋은데 밤에 못올려고세 사람이 마라톤을 밤시도록 해가지고 아주 60 이상 먹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마라톤을 좋아하고 마라톤을 좋아해서 팍 뛰어갑니다 자기들이 마라톤을 하니까 차들이 와서 다 피해 줄줄 알았나 봐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아저 저 사람들이 운동하고 있거나 피해 가지만 가끔가다 정신이 확 도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들이 누구야? 술 먹은 사람 술 먹은 사람이 고주망태가 돼 가지고 운전대를 잡고 그냥 세 사람 한꺼번에 밀어버렸어세 사람 이다 죽어버렸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우리 인생에 종말이 올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출칙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거부하면 주님은 떠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내가 바뀌지 않으하면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내가 욕하는 사람 나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사람 저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다그 사람이 너무 잘돼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까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변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내가 변화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떠나가십니다 원수에게 가는 거예요 원수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의 기득권을 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일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고 오셨지만 저들이 거부하니까 기득권체험을 맛보도 거부하니까 주님은 가자 사마리아로 가자 사마리아 원수의 나라 상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곳 사마리아는 일종의 잡탕, 잡탕 민족입니다 외세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여자들을 막 급탈을 할때 혼혈아들이 막 생겨요 네. 그런데 원하지 않는 임신이 생기면서 사생아들이 막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심몬만 여자들이 임신을 해 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혼혈아가 섞여서 나요 요즘은 국제시대라 어 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결혼해서 외국인가정들이참 많은데 지금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옛날에는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자꾸만 떠나가는 거예요 외지로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곳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 남쪽에 두지파 북쪽에 열지파 갈라지는데 중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사마리아 지역에 구해서 혼혈하들이 족보고 없는 사람들이 사생자로 태어난 사람들이 자꾸만 자꾸 왕따 당하고 왕따 왕따 왕따 당해서 그들만의 지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이 지역을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남쪽에 는 유다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 열집에 열 있는 친척들에게 가려면 반드시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사마리 땅은 저주받은 땅이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러 먼 지역으로 돌아서 갑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그리심산 북쪽에서 남쪽 에루살렘 와서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꼭 사마리아 땅을 횡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밟고 싶지는 않아 저주의 땅이고 죽음의 땅이고 이방 민족의 땅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돌아서 한 점을 돌아서 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 기회를 주셔서 내가 기회를 놓칠 때 그럴 때는 주님이 나에게 늘상 기회를 주시진 않아요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런 말씀도 있지만 거듭거듭 내가 하나님의 역사생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놓치게 되면 성령은 소멸하신다 소멸을 안 시키는 사람에게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남녀가 맞선을 보고 있어요 이들에게는 처음이기 때문에 접촉점이 전혀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고 할 말도 없고 근데 이제 남자가 힘들게 입을엽니다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결혼할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이후에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슬슬, 슬슬, 슬슬 풀릴수도 모릅니다 그래도 나는 당신 싫어요 당신하고 상관없어 나는 당신하고 공독점이 없어 그렇게 생각한다며 입을 꼭 땀 흘고 할 말도 안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접촉점이 생기겠어요 자 오늘 예수님과 이 여자는 접촉점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과 어떤 공통점도 없어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고 성경적인 지식이었고 나세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들이신 예수님께 다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할렐루야 천지창조할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같이 동참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실 때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만들자 인간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삼일차 하나님이 동참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DNA 몸의 구조 오장육부 관절 신경 골수 조직 DNA 세포 이 모든 것들이 다 3일차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셔서 예전하시고 계획하시고 생명하셔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이라도 뒤탈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은 그 결과를 해서 70년 80년 90년 되면 이제 죽어요 우리 예수님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아요 목마름도 없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자는 죄인이면서 원수 취급받는 쪽에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무슨 공통점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맞선보는 식으로 표현한다면 공통점을 찾는다면 전혀 없어요 그래도 자이 여자는 이스라엘 시간으로 제 6시에 물길러 왔어요 이스라엘제 6시라고 하면 거기다 플러스 6을 더하면 한국 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 2시간이요낮 12시 우리나라 시간에 낮 12시에 땡볕에 아무도 너무 더워서 움직이지 않고 잠을 잘 시간 휴식 낮잠 자는 시간 사람들이 다니질 않아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이 자가 집안에 물이 떨어졌기 때문에 물길로 오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마침 그곳에 계셨어요 주님은 아주 계획적으로 움직이시는,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에루살렘에서는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심판하셨어요 주님이 내 아버지 집을 장사의 구률로 만들어 놓았다 나가 다 엎어버렸어요 장사치들 그러니까 이 소분이 유대 사회에 쫙 번져갑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이제 이슈가 만들어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능력과 기적으로 막 행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구적으로 용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배쳐가는 기류가 만들어지면서 관심은 있는데 기적은 봤는데 말씀은 들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과격해 너무 급진적이야 유대 정통 유대사회는 예수님이 너무 부담스러운 존재야 그러니까 지도자의 흐름에 따라서 일반 백성들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과 능력권은를 체험해도 정부 쪽에서 그렇게 하면 일반 백성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도자들이 잘못되어서 나세 예수를 죽여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만원이 여긴다 저거 죽여 돌 던져 그러면 돌 던져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소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큰 위치가 있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먼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도 가는데 내가 거듭 거듭 은혜를 삼아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하면 주님은 나에게서 떠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위기수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된자 나중 되고 나중 된자 먼저 되고 항상 복음에는 뒤바뀜의 역사가 있어요 같이 합시다 복음에는 뒤바뀌 역사가 있다 왜 그런가? 우리의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아무도 신앙을 장담하지 못해요 야곱에서 4.6절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말을 부드럽게 한다고 겸손한 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붙잡아야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겸손과 교만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돼요 주님이 자꾸 일을 시키시는데 사명을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데 헌신하게 하시는 자꾸 거부하면 그건 교만한 자예요 주님께서 접촉점을 가지고 자꾸 말을 끄십니다 자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전도하고 싶어도 접촉점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과 여자는 접촉점이라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회에요 요한복음 3장에 니구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2장 3장에 걸쳐서 6월절에 가서 성전의 모든 기물을 다 엎어버렸어요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면서 채, 채찍을 만들어서 막 두드려 패어요 그런 엄청난 이슈를 소문을 듣고 혹은 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조용히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자기의 궁금증을 예수님께 물어보기 위해서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으로 온 손자인 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오지 않았으면 당신이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합니까 잘 압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고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하셔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제자들한테 위해서 왔을 텐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왔을 텐데 자기의 궁금증이 있어서 그 이상의 뭔가를 알아보고 물어보기 위해서 영적인 호기심이 있어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왔는데 주님 말씀을 듣고 그냥 또 가는 거예요 평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잠수 타기 시작하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불을 받고, 체험을 했는데, 왜 우리가 잠수 타야 됩니까? 우리는 절대 잠수 타면 안 돼요. 방학하면 안 돼요. 그럴수록 주님 앞에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상해도 주님 자리에 나와서 풀고, 괴로워도 풀고, 억울해도 풀고, 몸이 아파도 성전에 달려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여자는 주님의 설교를 들은 적도 없어요 소문도 못 들었어요 왜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사마리아에 누가 그런 소문을 증거해 주겠어요 저주의 땅인데 원수들이 사는데 자기가 물길러 왔지만 예수님을 만나는데 공통점이 없고 접촉점이 없는데 이 남자가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는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필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정도 모르고 어떤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야 나사리 예수가 누인지도 몰라 하나님 아들이 누군지도 몰라 예배? 그런 것도 별로 몰라요 그저 유대 문화 이스라엘 문화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왜? 자기는 사마리 사람이니까 구원받고 싶은 사람이 아니야 의뢰받고 싶은 사람이 아니야 이하자는 그냥 그럭저럭 그룹, 사는 사람이야 성에 대해서 그냥 방종하며 그렇게 몸에 이성적으로 성적으로 방종했던 여자야 나, 다섯 남자들이 자기 몸을 훑고 지나갔어요 지금 은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공식적으로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래된 좋지 않은 민족 감정이 남아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처럼 보이지만 정말 싫어합니다 속에서 안 좋은 감정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거니까 당신은 정통 유대인 남자로 보이는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물을 달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싫은 거예요 왜? 서로 상종하지 않으니까 서로 안 좋은 상태니까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을 욕하고 저주하고 악담을 퍼부대고 어 때리고 핍박하는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이 와서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그안금에 오래 남아있는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하면, 의심하지 않겠어요? 저거, 저거, 저거 미쳤나? 저거 왜 지랄하지? 저거 왜 나한테 갑자기 접근한 거야? 돈 빌리려고 그런 거야? 뭐 달라고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 여자가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상종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과 예수님 자신에게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했어요 왜? 이 여자 집에 물이 떨어졌고 예수님은 행로에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물을 마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렇게 주님 물좀 마시옵소서 서로 공통점이 물 먹고 싶어서 물이 집에 물이 떨어졌어 그래서 이 여자가 아무도 없는 사이에 아무도 없는 사이에 땡볕에 물결 나왔어 자 그러면서 이 여자는 자기 생활 방식으로 인해서 항상 사람들이 눈치를 봐요 사람들이 눈치를 봐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대인기피증이야 대인기피증 왜? 누가 자기를 쳐다만 봐도 놀라는 여자. 그래서 아무도 없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물을 살짝 한가지와 빨리 가려고. 그런데 정통 유대인 남자를 만났으니 또그 남자가 물을 달라고 말을 하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런 남자인데 어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도움을 요청하신 거예요. 다 주님께서 주님께서 크게 주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신다. 예수님은 대화를 시작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시작할 때 어렵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은 어렵게 대하기도 하네요.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좀 무섭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어려운 데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자기 자신의 지금 상태, 육적인 상태, 자기 자신의 마음, 이걸 포함한 말을 이 여자에게 하는 거예요. 여자여, 내가 피곤하고 곤비하니 내가 너무너무 목이 마르니 물좀 먹고 싶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줘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만드신 분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전능자이신데 그 여자에게 인간적으로 겸손하게 도움을 구했어요 도움을 구했어요 예수님은 온 천하의 주인이야 할렐루야 절대로 예수님은 목마르지 않으시다 시작 근데 이 여인에게 쉽고 가벼운 마음으로 손을 내이신 거예요 하저저 겸손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자이 놀라운 만남은 예수님의 겸손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한 번은 깡패한테 전도할 때 밤에 술집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학교 끝나고 보다가 그렇죠? 걸어서 오는데 야 저리 가 인마 기분 나빠 저리 가그마나예수님고 구원 받으세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세요 아 이런 싸가지가 기분 나쁘게 오늘 손님도 없는데 꽉 이러는 거에요 어허 이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산다니까 어 이게 죽여볼라 저리 안가 눈을 확 쑤셔버려 이러는 거에요 내가 욕으로 하면 또 옛날에 한욕 했기 때문에 나도. 그러려다가, 저거 확, 눈을 확수셔버려쳐서불 그러려다가, 앉아 섰어요. 제발 좀 웃어주세요. 2부 때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1부처럼.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다음주에 다시 여러분 일부로 나오셔야 돼요. 진짜요, 이거는. 해보세요, 한번. 1대 사투리 한번 해보는콱쳐서 불어! <웃음> 그랬더니, 막 손이 이렇게 올려 그래 근데 내가 야이남들아 지옥에 나가라 그랬어요 내가 그러니막 쫓아오는 거야 도망갔지 뭐 나중에 도망가다 잡혔어 몇살 잡고 막 흔들어 너이 새끼야 너이 새끼야 너, 뭐,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너이 새끼야 뭐라고 지옥에 나가라고 안 믿는 사람들도 조폭들도 지옥 가는 것도 싫어해요 또 웃겨요 막 멱달 자그리고 흔들어 흔들어 지옥가 지옥에 가라고 지옥 안가 지옥 안갈라면 예수 믿어야 돼 아이 새끼가 이 새끼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가 죽여라 죽여 지독한 놈 그리고 나주더라고요 사람에 따라서 복음 전하는 것도 틀려요 이렇게 일부 때는 여유가 없어서 이런 소리도 못했슈. 예수님께서 물좀 달라고 그랬어요 아주 겸손하게 음. 자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 방식 구원을 얻게 하는 방식 은혜를 주시는 방식 영생을 주시는 방식 이여자는 예. 자기가 왜 사는지 목적이 뭔지 인생의 목적이 뭔지 영생이 뭔지 나사른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자신 문제가 뭔지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끼를 던졌어요 여자는 미끼를 또 물었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남과 접촉이 시작이 됐어요 주님께서 목말라 하시지 않지만 목말라 하세요 왜? 이 여자의 속에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 여자의 목마름이 있는데 그 목마름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마르다 그러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피곤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피곤하게끔 욕사하시기도 해요 너 피곤하느냐? 나도 피곤하다 너는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변화시키려고 내가 노력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피곤하다 너 힘드냐? 나는 더 힘들다 너 괴로우냐? 나는 더 괴롭다 응? 주님은 그러세요 내 안에 있는 것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내 안에 뭐가 있길래? 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려움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 성년과의 놀라운 만남의 기회가 너무 중요한데, 제대로 된 만남이 사라지고 있어요. 과거에 첫사랑이 있었고, 주님에 대한 뜨거운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괴로우신거야. 여러분, 몸이 병들었습니까? 그러면 주님도 병 드신 부분을 내어 보이시면서 너 나랑 만나자 평소에 건강할 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서 무엇인가 답답함이 있는가 답답함이 있습니까 마음을 들어는 뭔가가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찾아오십니다 나도 답답함이 있다 주님의 답답함을 지고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나는 너무면 답답하다 어렵고 힘든 부분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은 어렵고 힘든 그 부분을 찾아서 또 나에게 가지고 오십니다 아빠서 힘들고 억울해요 주님 그러면 주님께서 또 그렇게 힘든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도 사람들이 끝나면 다시 자기만의 본연의 세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니고대모처럼 주님 내가 궁금증이 있습니다 영생이 되어서 목마릅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손에 잡히고 싶습니다 헌신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궁금증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 말씀해 주잖아요 주님이 풀어주시고 말씀해 주셔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모태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거듭남이 그런 것입니까? 바람이 힘으로 불며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바람이 어디 시작해서 어디에서 멈추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로 이런 것이다 너무 어려워 너는 선생, 이스라엘 천생으로서 이것을 모르느냐 그 다음엔 지구대모는 다시 가버립니다 다시 갔다 가는 것은 뭐예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설득이 안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평생에 걸려서 주님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 세계또 들어갑니다 그 이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선생이 유명한 믿음의 사람인데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여자 보세요 이 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의 설명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못해도 버팁니다더 버텨보자 그 이상으로 나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내가 헌신해야 될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수고해야 될 일이 기다리고 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축도로 충성할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뭐냐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구원이 기다리고 있고, 영생이 기다리고 있고, 성령의 선물, 거듭남이 있고, 그리스도의 생수가 있고, 축복의 자리까지 기다리고 있고, 치고 침묵 올라가서 천국까지 가게 돼서 한 자리를 찾아하게될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몸이 아프거나, 갈증이 있거나, 속상하거나, 괴로움이 있거나 어떤 시험이 있으면 그거는 주님과 나와의 새로운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만나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이 위로죠 주님 내 생각이 위로죠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물이 필요했는데 주님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불을 받으면 받을수록 물이 전부가 아닌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나중에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결단이구나 선택이고 결단이고 결단하고 나서도 주님 앞에 내가 떠나지 않는 것이고 할렐루야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이 여자는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로 그냥 달려갔어요 달려갔어요 그냥 시간 줄려야지 여태껏 지금은 자기에게 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과 대화하면 할수록 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자꾸만 무언가에 걸려있어 그것을 주님이 자꾸 이야기하셔 돌려서 자꾸만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하셔.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러지 자기를 하나님의 선물이래. 자기가 생수를 주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는데, 그리고 예비도 가르쳐 주셔. 그런 예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예수님은이 여자의 건들지 말아야 될 것을 건드는 거예요. 칩을 건드는 거예요. 이 여자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너라. 이거예요. 아니,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렇지. 너에게 다섯 남자가 있었는데, 다섯 남자가 네 몸을 정욕적인 네 몸을 훑고 지나갔지만 너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성에 대해서 방종하고 방종의 성 생활을 하고 부부 생활을 했지만 너는 그거는 너희 남편이 아니야 지금 있는 남자도 너희 네 남편이 아니야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주님 앞에 고백을 할수 밖에 없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그 여자의 죄를 드러내야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전도자가 될수 있고 헌신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속에 숨어있는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절대 헌신을썼습니다 헌신의 흉내는 낼수 있다 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기도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전도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 안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 나가면서도 뒤로 술 먹고 담배 피고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험담하고 입놀리는 사람도 많고요. 부정적인 기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제가 어제 그 어떤 의사들이 의사들 다섯 명 여섯 명이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매일 사람의 몸 안에 암세포가 최소한 3천 개에서 5천 개씩 새로운 암세포가 만들어진대요. 이 암세포하고 싸우는 우리 몸 안에 세균이 있는데 이 세균이 종류가 두부류로나눠진대요 50%는 좋은 세균 50%는 안 좋은 세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세균이 암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면 암에 걸린대요 몸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몸에 이상이 있기 전에 또 다른 세균이 있는데 참 하나님 우리 몸을 어떻게 그렇게 과학적으로 만들어봤는데 우리 몸에 는 모든 세균의 70%가 위장 안에 다 있대요 위장 위장 안에 다 있는데 그 중에 좋은 세균이 있고 나쁜 세균이 있고 50% 나쁜 세균 50% 좋은 세균 여러분 영적인 것보다 몸의 건강과 세균에 대한 이야기하니까 귀가 솔깃하시죠 그런데 이 세균들 50% 좋은 세균 유익균 50% 안 좋은 세균이 있는데 그 중에 치명적인 세균이 또아는데그 세균이 어떻게 오른쪽 왼쪽 좋은 세균 나쁜 세균으로 달라붙을 수 있는 세균이 있는데 이것이 박쥐균이래요 박쥐 세균 여러분 박쥐가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죠 날짐승하고 들짐승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날짐승이 유리할 때는 박쥐가 날개를 막 하면서 "야, 들짐승들 공격!" "야, 넌 날짐승이야!" "봐, 날개 봐!" "어, 그렇때 그, 그러네." 근데 이제 들짐승이 또 유리해서 들짐승이 날짐승을 막 무너지키고 막 공격하니까, 이제 종은 쪽으로 달라붙어서 뒤똥뒤또 걸으면서 가는 거야. 들짐승 패면서, 그러니까 오. 어! 너나라다있잖아 아니요 너 동물이잖아 예, 네. 계륵과 같은 존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항상 양다리를 거칠 수 있는 세균이 있다 그 세균이 좋은 쪽으로 붙으면 그 세균이 박지균이 좋은 세균으로 확 바뀌어 버린다 나쁜 쪽으로 붙으면 안 좋은 세균으로 바뀌어 져 버려 그 사람의 몸이 면역이 파괴되고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답니다 참 의사들이 어떻게 이런 걸 알았을까요 우리 몸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때 육체가 있고 육체 안에 정신 부, 정신적인 부분이 있고 혼적인 부분이 있고 또그 안에 영적인 부분이 있는데 말을 할 때도 내가 좋은 말을 할까? 나쁜 말을 할까? 긍정적인 말, 말을 할까? 부정적인 말을 할까? 험담 많은 마, 말을 할까? 좋은 말을 할까? <웃음> 자기 안에서 영과 혼과 욕이 짬뽕이 돼 가지고 계속 선택하면서 순간순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그 영의 흐름이 영에서 혼으로 육으로 해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입에서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영적인 말을 해야 되고요. 회복하는 말을 해야 되고 영에 도움이 되고 정신에도 도움이 되고 육체도 도움이 되고 그 사람이 생활에도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그런 말을 자꾸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입에서 남을 씹는 말을 하고 욕하는 말을 하고 주하고 내뱉고 심술부리는 말을 하면 그 영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좋은 생각을 갖느냐 나쁜 생각을 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신과 영과 육체의 상태가 바뀌어져요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같이 봅시다 말하는 대로 된다 선포 대로 그게 선포하는대로 이루어지리라 네. 우리나라 속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갚는다 그러잖아요 네. 자문에도 말을 통해서 입술의 열매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네.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만들어지면서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좋은 말서 무조건 칭찬만 해주면 안 돼요 적절한 말을 해야 된다니까 잘못했을 때는 무섭게 혼내야 되고 자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 그런 자식들에게 나중에 그 자녀들이 성장하면 너 이거는 아니잖아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저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짚어주면서 그렇게 할때너 남의 말을 험담하면 안돼 그럼 너를 누가 또 험담하는 거야 남에게 도와주면 도움을 또 받을 수 있어 남을 사랑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런 집의 자녀들은 사회에 건전하게 이바지할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좋은 말 은혜스러운 말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잡혀서 돌로 내려치려고 하는데 주님이그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누구든지 여기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돌로 칠려고할 때마다 자기 심령이 막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돌을 내려놓고거다 도망갔어요 그 자리를 피하게 돼 왜? 돌을 때리려고 할때만 주님이 무섭게 쏘아붙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도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짓지 말라 예. 그 여자가 이제 나는 이렇게 수치스러운데 주님이 나의 수치를 덮어주셨어 이 여자는 그냥 도망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거야 그 이상으로 자극하는 거야 그 이상 그 이상 그 이상 그래서 주님의 손에 잡히고 주님을 위해서 혼신하고 할렐루야 귀신 들렸다가 일곱 귀신 들렸다가 치료받으면 막달라 말이야도 치유받고 나서 안 떠나는 거야 주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이상 그 이상 그 이상을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가 중심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 여자가 주님과 대화할수록 물이 전부가 아니야 자기가 죄에 걸려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더군다나 주님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러시네? 내 네, 남편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죄의 고백.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니한테 다섯 남자가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니네 남편이 아니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정욕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괴락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여자에게 이 여자의 속에 있는 그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시작하십니다. 음. 그러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 자체에 집착을 하고 끝까지 그 문제에 집착 해서 고집을 합니다. 겉으로는 듣습니다. 음. 그러나 실제 속으로는 듣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할렐루야 아멘하지만 속으로는 비웃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리고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끝나면 돌아가면서 전 나사란 예수님 미쳤어 오늘 목사님 저뭘 사이면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비웃어요 그래서 복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원수의 나라에게 가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좀 만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기도하세요 다시,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영이 회복해야 돼요. 내가 답답하면 답답한 그곳으로 주님을 만나세요. 믿습니까? 예. 얼마든지 물 마시지 않아도 주님 말씀으로 시원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금은 그 누구도 독점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주님께서 이 자에게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십니다. 이 여자는 어려움 그 자체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으면, 어, 이게 아닌데, 어, 왜 이러지? 저분이 나에게 말씀을 하실 때마다 나의 새로운 새로운 영의 지식이 막 생기네. 어, 물을 안 먹어도 갈증이 풀어지네. 이 여자를 드디어 물동이를 버려두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예배가 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이런 수준 있는 말씀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성경선생하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여자는 예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행실이 불분명한 여자에게 예배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생수에 대한 이야기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과 자기가 공통점이 만들어졌어요 공통점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생수.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뭔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속에 있는 것을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찾고 계신 이유는 주님이 주시고 싶어서, 너 이거 회복해야 하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 내 초청에 너가 응하면 내가 이것을 선물로 주리라 이 생수를 주리라 영생을 주리라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리라 할렐루야 나에게는 무언가가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언가를 지금 가르쳐 주세요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 싶은데 나에게는 무한정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도 성령의 능력도 있는데. 지구대모하고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음. 표현 방식만 다를 뿐이지, 이 여자한테 하는 말이나 지구대모하고 하는 말은 성령의 생수, 성령의 거듭남, 다 같은 이야기예요 음. 그냥 가르침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그냥 가르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영성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들을 믿으면, 음. 지구대모는 예수님을 선생으로만 아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 보면 세상에 구주라는 것을 여자가 알고 동네로 뛰쳐들어갑니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여자가 믿는 최고의 우물 야곱의 우물 이것이 지금까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수년 동안 말하지 않냐 이 우물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그 그리스도가 선물로 오셨어 자기에게 막 생수를 생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음. 근데 예수님은 고파로 주시지 않는다 왜? 죄의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다섯 남자, 지금 있는 남자 이 문제 해결하지만 앞으로 열 남자, 백 남자, 스무 남자, 막천 남자 수많은 남자들이 자기 몸을 훑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자와 통고하고 있는 거다 때려치고 말 그대로 음란한 생활인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정력에 끌려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껏 나는 정신 남편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죄가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주님이 내네 안에서 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실상을 고백해야 됩니다. 자기 성격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격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일반적인 양심을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도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 그리고 죄의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산다 그래서 일반적인 양심과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게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게 하는 순간 이 여자는 바뀌어 있어요 그 순간순간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 여자는 막쏙확 바뀝니다 그 이상의 것은 막 치고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을 들으니까 새로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예비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을 조그만한 힘을 드리고 싶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까? 그리심산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다 쪽에는 크리심산이 있고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쪽, 이쪽 저쪽도 가지 마라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은 영이 신이 예배안되로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예배된 열정이 생겨서 주님의 손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 이상의 곳으로 막 치고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엇으로 만날 것인가 감수타지 마세요 방학하지 마시고 네. 내 안에 있는 거 갈증이 있으면 있는대로 힘들면 힘든대로 병이 있으면 병있는대로 시험이 있으면 시험있는대로 주님을 만나세요 음. 할렐루야 네. 그리고 저도 오늘 새벽에 불새의책 내가 내게 불새를 주노라 삼고는 이제 비밀의 방 영안이 열어지어서 비밀의 방에 갔을 때그 내용을 6시 아침 주일 아침 6시까지 쭉 읽었어요 성령님께서 옆에서 김 목사야 자야지 자꾸 만지고 터치하고 그래도 눈 비비면서 이렇게 했어요 어차피 잠자면 두세 시간 소너 시간은 엎치락뒤치락하고 이러니까 아예 그냥 불세대책을 좀 봐야 되겠다 유튜브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요 내가 너에게 불쇄를 주노라 그 책을 꼭좀 보시기 바랍니다 영한 열어지는 책이고 천국과 지구에 대에서 충렬한 책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 책을 또 다시 읽었어요 비밀의 방에 가가지고 지성소인 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천국의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 나오고 또그때가 생각이 나고 막 감동이 돼요 주님 어우 주 그랬군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좀 새롭게 새로운 열정과 열망이 또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또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강백상에서 기도할 때 설교할 때도 그냥 외치는 게 그냥 외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살라고 외치는 거예요 나도 살라고 나도 기도할 때 강력하게 기도해야 열정이 새로워지거든요. 할렐루야. 다성이 죽지 않게 사거든요. 의사는 나한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몸에 힘을 주지 마세요. 누랄 튀어나옵니다. 장림됩니다. 그런데 예.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요. 예. 어차피 세상 한번 살다가 가는 거. 예. 여러분. 우리 죽지 말고 그냥 공정으로 그냥 들림 받아서 그냥 가버립시다 네. 할렐루야 네. 제가 안 보이면 그냥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사모님 알았지? 네. 사모님이 없으면 나도 갔다고 생각할게요 같이 네. 보다 주여, 주여. 불세례 타고, 타고 올라가기 없어서 네. 불병거 타고 올라가기 없어서 네. 할렐루야 네. 그냥 황당한 기도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에노기처럼, 변 에노기처럼, 아니, 변 에노기야 뭐야, 뭔 에노기야? 이 에노기인가? 사모님은 나나 부창부수다 똑같아. 뭔 에노기야, 에노기가 이름이? 변 에노기야? 박 에노기야? 음, 성씨 모르는 거 보니까 공정으로 올라가기는 틀릴 것 같아 예. 사모님이란 나나 뱃살이 쥐고 무거워서 올라가도 다시 떨어지면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이야기 하시면서 내가 왔으니 다 영혼을 불러와라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 이 여자가 그 자리에서 확 바뀌어 버립니다. 물덩이를 내려놓고 거야. 내가 지금 물 길르게 생겼어 지금. 미세를 만났는데 얘라 모르겠다. 동네 사람들 갔다막 동네 방에 뛰어다닙니다. 거의 미친. 거의 미쳤어. 미세를 만났다. 미세를 만났다. 다 와보세요. 와보세요. 미세를 우리 동네 있어요. 사람들이 다 왔어. 다 왔어.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접대하고 같이 잠자기를 원하고 주님 말씀 듣고 싶어서 모신 사람에게는 눈길도 안 주는데 사마리아의 땅에 가가 가요. 예수님이 이틀 동안 더 유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다시 칼릴리로 가십니다 예. 주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실 수도 있지만 떠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영원히 계실 수 있다고 초점에만 맞추지 마시고 떠날 수도 있다는 초점도 맞추셔요 그래야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근신하게 되고 힘쓰게 되고 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에 위기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의 손에 잡히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를 감사합니다. 우리가